특정한 위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빨간등이 점멸이 되고 저로 현대관리한다. 안녕, 동튜뷰승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택시가 1912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1920년대 쌀 한가마니의 가격이 6원에서 7원 정도였고 그 당시 택시의 비용이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 3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은 택시를 탈 엄두도 내지 못했었고 일부 부유층이나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용했었고 그 후에도 일반 사람들은 어쩌다 택시를 타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내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택시가 지금은 서민의발이되었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차는 아니지만 택시와 관련한 알아두면 유용한 몰랐던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도 오늘 내용 들어보면 무척 도움이 될 테니까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자고 첫 번째 택시의 갓등에 빨간불이 깜빡이면 택시의 갓등은 지역을 넘나들면서 영업하는 택시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다른 모양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원래의 명칭은 택시 방범등이라고 한대 손님이 타지 않는 경우는 등이 꺼져 있거나 흰색등이 켜지고 손님이 타게 되면 노란색등이 켜져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갓등의 색상이 흰색과 노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깜빡인다면 어떤 상황일까? 얼마 전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택시기사를 하고 때린 육식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고 이처럼 택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범죄에 취약하고 택시 강도나 폭행 등에 노출돼 긴급하고 위급할 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능이 마련돼 있어. 특정한 위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빨간등이 전멸이 되고 위급상황 즉 SOS 신호를 알릴 수 있게 한 거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빨간등을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신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야. 이번에 제대로 알았으니까 후에 빨간등이 깜빡이는 택시를 목격 하게 되면 시체 없이 사진을 찍고 빠르게 112에 신고를 해야겠지. 두 번째 가짜 택시 구별법 가짜 택시란 택시가 아니면서 택시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말하는데 문제점은 사고 시 보험 처리가 되질 않고 범죄 위험이 있으며 운전자의 신원과 범죄 기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택시를 타기 전에 빠르고 쉽게 가짜 택시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 구분하는 방법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번호판의 색상은 노란색이고 자동차 운수 사업용으로 등록된 택시의 경우는 보여되는 한글이 아바사자 네가지로 표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 차량인 거지 늦은 밤 택시를 타는 여성들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한 네티즌이 외우기 쉽게 아빠 사자로 약간 변형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공개를 했더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세 번째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가 고장나면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는데 단말기가 고장났다며 현금으로 요구하는 상황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고 기사가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는데 서울시와 부산시, 지방소도시에서는 택시요금 대불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신용카드 결제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신용카드 결제기 공급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가 택시요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되는 거야 어때 동투뷰 택시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도 가끔 술을 한잔하게 될때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가끔 TV에 나오는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모든 기사분들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보신 것처럼 혹시라도 빨간 등이 깜빡이는 택시를 보시게 된다면 빠르게 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관련다 수고했어 동투뷰